더잘 쓰기 때문에 그렇죠. 아 우리 데비 님. 스릴깡, 스릴깡 어 설대, 설대 1미리 아 뭐야 앉아있었어 안보었네 스릴깡 하나에 설대 1미리였어요 설대위 ㅆ디 아 아니 수나 2신 나와 나이스 와 P15 P15 돌격 그리고 중격 저기 컨사이 아야. 컨사이 네, 컨사이 컨사이 컨사이 거기 예 네. 뒤로갔다 스릴깡 조심해 상컨지 어, 뭐야 어디가어 돌았네 <웃음> 아.. 피1 5 뭐야 와.. 소나가 너무 안 나오네 좋다네 똑같이 해줘야겠다 어, 어, 나. 다운 어중상공키60 대가포 나이스 쟤네는 뭘 누구를 내게 내게 맞아 어, 으쌰! 좀 앉아 있다 와. 중장병 기요우는어조거미나 어. 으쌰. h a r p a s h a 유나, a 유나, 유나, 유나, 아, 안 나온다. 유나, 얘. 유나. 저. 오십초. 오, 그보 오, 저쪽으로. 오, 저. Nice. Serica, Serica, Serica, 리 e r i c a Serica, s e r i c 나 s e 사 i c 사 s e 사 i c a s e r i 나 a Serica, Serica, s e r 까 c a Serica, s 아니 아까 기 <웃음> 아. 까 h i 어. 공이야 내가 뻥. 자, 자, 자. 다 하나 다 하나 다 다운, 다운. 하나. 아, 어, 형님, 나 있어요. 저잡았어요 Oh <웃음> <잡았어요. 웃음> <응>. 어, <폭. 웃음> 어? 저저 아, 어디 비. 어디 비. i 상 g 이스 n g t 50인데 little bit m 요 r e 거저아 o 저 n be a little b be 나이스, 이 1 0리 m l 100ml, 100ml, m m l 100ml, 1 칸디 m l 100ml, 100ml, 100ml, 100ml, 100ml, 100ml, 100ml, 100ml, 100ml, 100ml, 1 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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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유나! 어머. 이제 스프레이 풀인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나이스 컨디 컨디 컨디 컨디 컨디 컨디 컨디 컨디 아디 컨디 컨디 컨디 컨디 I 디 컨디 컨디 컨디 왔다 전진 전진 전진 오. 하나 컨디 컨디 컨디 컨디 컨디 머리 하나 컨디 컨디 3 0 컨디 컨디 컨디 컨디 컨디 컨디 컨디 컨디 컨디 컨디 컨디 컨디 컨디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안녕세세요니어입니다오랜 니어세요. 세니세요니세요어세요어세요어세요어세어세어세요니어세어세어이스포어세요 니어세요. 니어세요. 니어세요. 니어세요. 유나 사도나 이제 사우도 하다 계속 사우도 거의 없나 오네데 머리 사우도 이젠 됐으니 I love you 셔박스만슛슛오슛슛슛슛슛슛오 바로 컨디로 가나 쟤네? 삼세나? 쟤 죽어라 아이씨 폭이렇게 짧게 짧게 맞어? 나 전진 퍽퍽퍽어 저기 내가 유나 뭐야 잘못 나 전진 파이어 인아 전진 다 전진 아네명 전진 중상권 p47 아우깝벼 헤드로 간다 <웃음> 소원이의 P80 아, 보내줘. 이라마따. 이따져뭔소따 이라마따. 이라마따. 이라마따. 라어따 이라마따. 이 이라마따. 네아내따이요하라마따라마따라마따 이라마따. 따 이라마따. 이라마따. 따 아! <웃음> 아! 가깝다, 이거 땄어야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뭐, 어, 지았다는데 <웃음> 우리 살았는 이유로 지금 위험해. 지슨아하가 다시 잠깐만요. 어, 막혔다. 어, 일단 죽겠다. 어, 이죽 어, 다 롱포와 이게 맞아? 유나! 으쌰! 으쌰! 유나! 저... 와 그게 안 맞았어 유나! 대아상해 네, 네, 제... 1미리만 들어왔어 따는건데 아깝다 7강 안보였어 쇼스나 나왔다 빠졌어 쟤 불필스면 나 와플이 피5 0 와플이 피5 0 유나! 유나. 나반투나반나 반투리. 나반 아, 뭐야. 아, 아까 자살이 컸어, 이게. <웃음> 나죽었는데키스는5킬이고 있어. 데이기는 5킬 이기고 있어. 요 이기고 있이 지금 거부붙었어야 하나? 부터 쉬운 거부다 쉬운 거부터 쉬운 거운 거부터 쉬운 거운거운 쉬운 거부터 쉬운 거운 거부터 나운 나이스. I'm n o 있었어요. 마지막 I'm going to be able to get the last shot. I'm going to be able 데 네. g e 폭 the last shot. 폭두 개. 불 없었다. 어, 우리 편이군 아니면 아 체크. 좀 컨트롤 하겠다. 역시 얘는 폭셋폭 폭 하나 더붙터 해서 퍽이 가고. 방구 하나. 체크만. 응, 네. 어, 저 납쳤나? 뭐야, 언제 왔어?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했어. 다운. 나이스 나이스. 아, 좋다. 하나 패스 나, 패스. 우리 깼다. 나이스. 퓨샷. 하나 더. 슈라포. 같이 가요지 뽀뽀뽀. 네. 어, 나이스. 블루 팀. 리 빨리. 살려드브어요야 1등 하실라고 <웃음> <유나. 야, 아니야. 웃음> 이흐 진짜 유나. 흐허 차이다 이허 <웃음> 우리 우 흐허허. 유나. 이 너무 유았어 시작, 야 윤아. 요폭. 패스도 안 되고. <웃음> <웃음> 내가 죽었으잖아요계속가서 <웃음> 나도 요폭으로 한번 죽어주잖아. 윤아. <웃음> 어 대각수나. 어 야야야 어, 야, 아이고 어디 그걸 못 잡았어? 안돼 다섯 명다 있어요 대각이. 뭐, 아, 뭐 다른 데다 넣었어요, 빈다 이거. 이거 뭐, 거잘못장품 피해? 어, 아, 머리포인어노어듬노필 일. 1. 납 필. 피 패스. 패스. 나와. 패스. 패스. 패스. 패스. 스나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다스 패스. 패스. 어다다부 아, 이거 인부요 s 다 u 다 패스! 머리 길 i 딘 b c b PCB, 둘! r 딘 둘! 개 s h c b 하나 더 와요 k n be here.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 o 사기 g to go. I'm going I 이스 e d to watch i 아 I am. What is it? 나 h a t is it? w 하 저다저다저다 <웃음> 나이스. 씨. <웃음> 아, 왼다 왼다 왼다 왼다 왼다. 왼다. 피 오킬. 대각 네, 둘. 아야. 자판 자판, 자판 자판. 갑이. 52. 다치가 여52 둘이에요. <웃음> 하나 더 하면 도 되도 50명. 나루팀 윈. 아, 블루. 진짜 다 진짜. <웃음> 그 u l t